짜증나고 오래걸리는 염색은 이제 그만 7분의 기적 딱 7분이면 염색을 빠르고 쉽게 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염색효과 그릇 비닐 노 다른 사람이 해줄 필요없이 나 혼자서 샴푸하듯이 비벼주고 감기만 하면 끝 너무나 쉽고 빠른 스피드 염색 미라클 바디 7분 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7분 동안 염색제가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뽕나무 자연 추출물이 80% 이상 함유, 각종 특허 물질로 두피 자극, 모발 손상을 줄인 안심하고 쓰는 염모제 7분 뚝딱. 초간편 제품으로 그냥 샴푸처럼 비벼만 주면 끝나요. 놀라운 편리함을 빨리 느껴보세요. 눈시는 암모니아, 해로운 충금속 모두 제로! 무려 네개의 발명특허 기술! 자연의 오디! 뽕나무 추철물은 물론, 귤껍질, 죽배기업 자작나무 등 자연유래 성분들로 꽉 채워! 두피 자극 다운! 모발 손상 다운! 자연유래 성분인데도 염색의 효과는? 식물성 실리카겔의 강력한 침투력으로 뿌리 끝부터 머릿속까지 깔끔 염색 너무 빠르고 쉽네요. 머릿결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요. 트러블, 가려움, 자극, 노 상엽, 상백피 등중금속및 독소제거 특허 추출물 함유 미국 FDA 등록 안전성 테스트 완료 잦은 염색에 힘드셨던 분들도 안심하고 오래 쓰는 염모체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동원했던 번거로운 염색 나 혼자서 쉽게 하는 7분 염색 욕실 바다 욕조 세면대 물 들지 않아 뒤처리도 쉽게 뒷머리 염색할 때 애들한테 아쉬운 소리했었는데 혼자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비대면 시대 비싼 미용실 한 번에 사오만 원 비싼 뿌리 염색 no 이젠 샴푸하듯 쉽게 한번 염색 비용 3천 원이면 오케이 미용실서 오래 기다리고 시간 낭비 염색 노 o no! 외출 전, 출근 전, 초간편 7분 염색! 염색,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한 방에! 귀밑머리 허옇게 올라온 부분도 깔끔! 정수리 허연 세치도 깔끔 염색! 이마라인 세치도 7분만에 오케이. 뿌리 염색 너무 귀찮고 비싸기만 한데 이렇게 쓱쓱 바르기만 하면 염색도 잘 되고 너무 편하네요. 샴푸처럼 감으면 염색되는 미라클 바디 7분 동안 6개월분 6개 체험분 한개더이 e 모드가 29,800원 딱 만원 추가하시면 6개월분에 6개월분 더 12개월분 거기다 무료체험분 1개월분을 더이 e 모드를 39,800원에 더 블랙 컬러 자연 갈색 진갈색 3가지 중 선택만 하세요 첫째 샴푸하듯 7분만에 염색이 끝나니까 너무너무 쉽고 빠릅니다. 비닐, 핏질, 노! 샤워하면서 손쉽게 샴푸하듯 염색! 비교해보세요! 마치 샴푸하듯이 약 7분이면 염색이 완전히 끝나는 즐거움! 새치염색에 샴푸에 트리트먼트까지 한 번에 끝나니까 더욱 빠르고 쉽게! 모임 가기 전 빠른 염색! 출근 전 샴푸하듯이 초스피드 염색! 염색 후 베개에 묻을 염료 적고 다음날 타올에 묻어날 염료도 적은 제품! 특허 노하우로 한달 이상 진한 염색 유지! 둘째, 자연 뽕나무 추출물 80% 이상 함유된 자극 적은 염색제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네개 발명 특허 기술! 자연의 오디! 뽕나무 추출물 80% 이상 함유와 귤껍질, 즉배기업, 차작나무등 자연유래 성분 꽉 채운 것은 물론 상엽, 상백피 등 중금성 및 독소제거 특허 추출물 함유로 두피 자극 다운, 모발 손상 다운 식물성 실리카겔의 강력한 침투력으로 뿌리 끝부터 머리끝까지 깔끔 염색! 진짜 염색이 잘 되냐고요? 하얀 이모에 발라 7분 기다리면 드라마틱한 염색력. 세제 이제 누가 대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샴푸하듯 그냥 비비면 되니까 혼자서도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미용실 방문 없이 남편, 아내, 아들, 며느리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쉽게 하는 7분 염색. 욕실 바다 욕조에 물들지 않아 뒤처리도 쉽게. 백이나 타올이 시커멓게 물들지 않아 더 깔끔! 샴푸처럼 감으면 염색되는 미라클 바디 7분 동안! 6개월분 6개! 체험분 1개 더! 이 모드가 29,800원! 딱 만원 추가시면 6개월분에 6개월분 더! 12개월분! 거기다 무료 체험분 1개월분을 더! 이 모드를 39,800원에 더! 블랙 컬러, 자연 갈색, 진갈색 세가지중 선택만 하세요. 12개월분 구매하시면 고급 탈모 방지 샴푸까지 드리니까 염색 고민 해결하고 탈모 걱정 덜어드리는 효과 꼭 함께 해보세요.